나는 자발적인 솔로다. 솔로라서 외롭지 않냐고? 전혀? 핸드폰만에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이상형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나만의 특권? 이른바 싱글랩 어디신가요? 부착해서 아니에요. 아, 저도 바로 앞입니다. 하늘색 셔츠 입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피에트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하늘바다입니다. 네. 사진보다 실물이 더 귀여운...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웃음> 뭐드실래요? 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저기요. 짠! 어플에서 사람은 많이 만나세요? 네, 뭐... 얼마나요? 대중 없어요. 제가 용도에 맞게 사람을 만나는 편이라. 어, 밥 먹는 사람, 영화 보는 사람, 커피 마시는 사람. 그럼 연애는요? 연애하면 한사람이랑더할수 있잖아요 안해요 그딴 거 믿지도 거. 아... 어... 받으세요 네 아, 아... 아... 네 드세요 네 이것도 같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얼른 드세요 아네 오늘 잘 먹었습니다. 네, 저도 잘 먹었습니다. 그럼 저기 그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하나 있는 저희 오늘 밥만 먹기로 했잖아요. 그쵸, 예. 네. 그 <웃음>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음. <웃음> 네. 음. 나는 나만의 룰이있다한번 만난 사람은 다시 보지 않는다 모든 것은 심플하게 서 팀장,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혹시 기획안 드롭돼서 그래? 작가님, 저 괜찮아요. 작가님 가지고. 나의 솔로 라이프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그 녀석이 태클을 걸기 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레브는 사랑과 연애, 그 모두가 허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데이팅 예능과는 차별성을 두려웁니다. 어, 저는 시청자들이 더 이상 사랑의 달콤함을 믿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요즘 시대의 사랑이란 감정은 절대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불편하고 불필요하고 심지어 불쾌하기까지 한 감정입니다. 어, 그래서 그것을 포장해 현혹시키기보다는 현실성에 포커스를 맞춰 사랑과 연애, 그 모두가 저주라는 사실을 가차없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 쓸데없는 감정 소비로 황금같은 시간을 낭비한 대신 멋지고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상 저의 새 기획안 싱글의 분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어, 저는 이 기획안에 전혀 공감할 수가 없네요. 아,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입사한 기획 제작팀 신입 정아람입니다. 제가 서희준 팀장님의 이 기획안에 공감할 수 없는 이유는 이유는요? 저는 사랑을 믿으니까요. 그래요. 사랑을 안 믿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싱글의 헤이꼭연애못이쓴 것처럼 느껴집니다 응? 연애못이요 네, 연애를 모르거나 못하는 이른바 연애 짓이... 좀 <웃음> 싸바지... 그렇게 생각하는 금부가 뭐죠? 일단 너무 감정적입니다, 객관적이죠 뭐랄까, 연애에 크게 대인 사람이 쏟아내는 악감 좀 비슷한 또 사랑을 계속 부정하는데 그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편파적으로 몰아가기만 하고 자기만의 생각에 옳다고 고집하고 있죠. 순간 그런 말이 떠올르더라고요. 가려면 뭘좀 알고 까라는 말이요. 게다가 게다가 욕망을 감추려고 일부러 혐오를 드러내는 경향도 일킵니다. 뭐. 이것도 연알무소의 특징 중 하나죠 함부로 국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무튼전 이러한 이유로 이 기획안이 마음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팀장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쓸모없는 감정이죠. 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네. 네. 신 네. 시가 답이야 연애를 모르거나 못하는 이바 연애 지시 짓이... 아저날뭐 <놀람> 저 얘네는 꽃안 피나 불을 다닙아 야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아, 오셨어요? 화분들이 메말라 보여서요? 아 이런 물릎만 생겨서 다 죽어 함부로 남해질수 뭐야 너아 진짜요?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아 자꾸 네 자리로 가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아, 아 근데 얘네는 꽃안 펴요? 쭉 지켜봤는데 궁금해서요 어안펴 가신 거. 팀장님 어제 일 때문에 저 꼴도 보기 싫죠? 나 그렇게 꼬만 사람 아니야 부시라고요. 표정에서 다 티나요. 나 아침에 커피 안 마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죠. 아침에 사과가 보약인 거 아시죠? 그래. 사과엔 사과가 딱이지. 어제 저의 과한 솔직함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Oh, oh. 그래도 그 싸가지 양심은 좀 있나봐 이렇게 뇌물까지 갖다 바치고 이 정도 가지고요? 있잖아 내가 밤새 고민해봤거든? 오해하지 말고 들어 어제 싸가지가 했던 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네? 나도 기획안 까여서 엄청 화나고 속상해 우리 진짜 열심히 준비했잖아 그치만 이럴 때일수록 팩트를 정확히 볼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무슨 팩트요? 하하, 인정하기 싫지만 맞아. 나 연애 찌질이야. 네? 내 상황 알잖아. 이혼한 지 얼마 안된 거. 사랑? 연애? 하하, 아주 치가 떨려. 그래서 객관적이지 못했고 그래서 몹쓸 자아 반영했고 그래서 이 사다리 난 거지.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는 중이 하나. 아,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기, 자기는 맞아 아니야? 뭐야? 요이 자리에서 우리 둘다 고해성사 하자. 연애 찌질인 거. 대체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전 아니에요, 연할모 조심해 손을 얹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말해줘. 자기 매번 어플로 번개만 하는 거, 나다 알아. 그, 그게 뭐 어때서요? 그래. 럼서 팀장, 가장 최근 연애가 언제야? 그게... 거봐, 기억 안 나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자! 아니, 해야 돼! 아니, 뭘 해요? 연애 감성 트레이닝이지. 여, 연애... 트, 트레이닝 자기도 이참에 누구 좀 진득하게 만나봐. 잃어버린 감성 다시 되찾자. 기획안 살리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 음, 그래도 방법이 좀 유별난 거 아닌가요? 일단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럼 서팀장, 가장 최근 연애가 언제야? 지었 더라. 그딴 거왜 기억 해? 전혀 감성 이라니, 무슨 말 도, 안되는 소리 난 이대로 가？주 은 는데. 우연, 이다 있네요? 완전 반갑다 우연이 아니라 운명인가? 아 더워 딴데보까 진짜 일정하는데 굳이 아 왜요? 직장 선후배끼리 오붓하고 좋은데 팀장님은 제가 전혀 안 반가운가봐요 <웃음> 반가울래가 이게뛰었 뒤끝 창렬 와 설마 아직도 삐진거예요 자, 대박이다. 얘네, 둥부대로 하죠. 뭐, 아, 저, 반불을? 아이언맨 팔을 잡는다. 아니까. 승균이 다니는 중학교를 보세요. 냉방 중 나의 회사 생활은 점점 그 녀석에게 동락당하고 있었다. 어, 진짜 표정 좀 풀어야. 내가 조금 내가 진입 제대로 한 방도 있수 있게 얘기나. 말려. 어, 왔어, 왔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잠깐, <웃음> <웃음> 지 자리 한 번만 봐. 죄송한데 잠이 네.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어요? 아참 진짜. 아좀 아, 그만해요. 수건 돌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빈글빙글 진짜. 먹죽먹죽 먹어죽자 먹죽, 빈잔 최고. 어? 자, 잘하고 송시야 신나게 하자. 팀장님, 저 같은 신입이 회사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짐 없어. 야, 하지 말라 뭔데? 궁금하대. 선배의 애정이요. 아낌없이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 궁금하라. 애정. 야, 너는 애정을 갈구한다는 놈이 팀장을 그렇게 안 미기냐? 야, 서 팀장이 순딩이라 그렇지. 나 같으면 쌍사대기 따닥 날라갔어. 연아의 뭐 찌질이. 야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팀장한테 사과해. 아 부장님. 야 아니 후배가 애정을 먼저 보여줘야 선배가 이뻐하지. 네. 공식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대신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아니야 그냥 그냥 앉아. 에헤이 팀장 사과받고 소원이 가장 깔끔하게 응? 팀장님 다시는 면을 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팀장님은 절대로 면할 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너무 비워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웃음> 그럼 이제 소원 말해도 될까요? 러브 가시죠 러브러브오 1번 인데 야 오늘부터 니네 우리팀 공식 커피나야 됐지? 에이 한잔은 서운하죠 제가 애정이 좀 넘치거든요 어, 야, 저, 오야 저, 오야 저, 오야 저, 오 왜야, 저, 오, 왜야, 저, 어, 야 저, 어, 왜야, 저, 오. 야 어, 야 저, 오, 야야 안녕하세요? 아. 아, 이런데 어떻게 두고 가요 아, 좀 그냥 냅두고 가라고.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보는 건데. 잘못하셨으니까요. 잘못? 아, 말해 봐.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제 마음 흔 들어 놓은 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 취했 구나. 아니요, 저팀 장님 한테 첫눈 에 반했 어요. 너로 채워 순식간에 파괴됐다. e g 싱 t i 괜찮은 <놀람> 척해봐도. <놀람>